근데 정말 뜻밖인데요 에카도르 하고 pg에서도 제 영상을 보고 있네요 정말 기쁩니다 왕초보 비즈니스 유튜버를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청자층 페이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러브 유튜브 컨설턴트 김윤종 입니다 시청자층 페이지에서는요 시청자 에 대한 개요와 인구통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채널의 주요 시청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공하고 있는 항목으로는요 재방문 및 신규 시청자 데이터 그래프가 있고요 내 시청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다른 채널 내 시청자가 시청한 다른 동영상, 구독자 종모양 아이콘 알림, 구독자 시청시간, 많이 본 지역, 인기 자막 언어, 연령 및 성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방문 및 신규 시청자 데이터 그래프에서는 요 콘텐츠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을 살펴보면 요 신규 시청자형 그래프가 있고 재방문 시청자형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시청자형 그래프인데요. 신규 시청자형 그래프는 요 재방문 가능성이 낮은 시청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이나 배우기 위해서 방문하는 하우트 채널 같은 경우에 이런 그래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방문 시청자형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 충성도가 높은 시청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친숙한 호스트가 계속 출연을 하거나 인기 시리즈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채널에서 이런 그래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시청자와 재방문 시청자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는 채널이 가장 좋은 채널인데요 내 채널이 신규 시청자형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면 일관된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를 친숙한 호스트가 계속 출연을 하거나 시리즈 영상을 업로드해서 를 재방문율을 높이는 콘텐츠 전략을 펼쳐야 되겠고요 재방문 시청자형의 그래프를 보이는 채널이라면 다양한 주제를 기획을 해서 신규 시청자들의 유입을 늘리는 콘텐츠 전략을 펼쳐야겠습니다 내 시청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 항목에서는 요 시청자가 언제 온라인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의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요 동영상 업로드 시간이라든지 동영상 예약, 라이브 방송 시간에 관한 시간 계획을 수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가 많이 시청할수록 진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8시에서 10시 요 사이에 시간에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이 시간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전에 업로드를 하면 좋거든요 다섯 시나 여섯 시 정도에 업로드를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아홉 시나한1시 정도에 하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시청을 하고 라이브 스트림에 더 많이 방문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시청자가 시청한 다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타 채널에서 시청한 동영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동영상의 주제와 제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썸네일 아이디어라든지 공동작업을 기획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청자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이 보고서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분발해야겠습니다 구독자 종모양 아이콘 알림 항목 에서는요 내 채널에 모든 알림을 수신하기로 한 구독자 수와 유튜브 및 기기 설정에 따라 알림을 실제로 수신할 수 있는 구독자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고 나면 종모양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알림을 선택 을 했을 때 알림이 오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기계에서 그 알림을 허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림을 설정을 하고 그중에서 실제로 알림을 받고 있는 수신하고 있는 구독자들의 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알림을 설정한 구독자가 11.3%, 748명 이고요 기계에서 그러니까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등의 기계에서도 알림을 설정한 구독자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7%, 463명의 구독자에게만 알림이 전달되고 있다고 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시청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구독자와 비구독자의 시청시간 비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독 안함 항목은요. 로그아웃되어 있거나 실제로 비구독자인 경우의 수를 알려주고 있고요. 구독 중인 항목은 로그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구독자인 비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 안한 시청자의 비율이 72.9%예요. 그러니까 신규 시청자의 비율이 이만큼 높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본 지역 항목에서는요. 내 채널의 시청시간이 가장 많은 지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에콰도르 피지 같은 나라에서 보고 있다고 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90.9%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의 숫자가 시청하고 있다고 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뜻밖인데요. 에콰도르하고 피지에서도 제 영상을 보고 있네요. 정말 기쁩니다. 연령 및 성별 탭에서는요. 내 영상을 가장 많이 본 시청자의 연령대와 성별 분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요 어,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이 8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때는 4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약 80% 정도로 압도 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채널의 주 타겟 시청자를 45에서 60세 사이에 남성을 타겟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타겟팅에는 정확하게 성공한 채널인 겁니다 인기 자막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시청자가 많이 사용한 자막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 자막 없음이 98.3%로 가장 많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음악 연주가 많고 제가 자막을 안 넣기 때문에 이 자막 없음 비율이 98.3%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자막 있잖아요 그거를 켜고 보신 분들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켜고 보신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1.6% 0.1% 0.1%의 비율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면서 제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 번역을 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막을 켰다는 소리는 소리를 못 듣는 환경에서 자막을 켜고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1.6%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층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요 내 채널의 찐팬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내 채널 시청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관련한 영상을 제작을 하시고요 시청자가 많이 볼수 있는 시간에 업로드해서요 를 조금 더 많은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가 함께 보고 있는 타 채널과의 콜라보 영상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서로의 채널에 있는 시청자들이 왕래를 하겠죠 그러면 신규 시청자와 새로운 구독자의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시청자들에게 내 채널의 동영상을 추천할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